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페이스 고주파 뷰티케어 제품을 리뷰해볼 거예요. 에이핑에서 나온 고주파 마사지기 제품입니다. 미세전류 기능으로 피부에 전류 자극을 전달해서 피부 속안 속에 있는 텐션을 살려서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뷰티케어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올려서 강도를 올려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얼굴보다는 손목이나 손등 쪽에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LED는 3단계가 있는데요. 레드 LED, 블루 LED, 옐로우 LED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 LED 같은 경우에는 피부 콜라겐, 피부 탄력, 을 올리는 부분인데 평상시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레드 LED입니다. 그리고 블루 LED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과 피부 청정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때 사용하시고요. 옐로우 LED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진정 그리고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피부 밸런스가 떨어졌거나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3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 탄력이 아무래도 좀 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V라인도 지키면서 탄력이 없대야 아무래도 화장을 했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EMS로 피부 조직을 재정비해서 무너진 피부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고집파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주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고주파 기능은 EMS 기능과 동시에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눈 바로 밑이나 눈두덩이에는 사용하시면 안 좋습니다. 처음에 볼 부위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열감이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달팽이 움직임처럼 아주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보주파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열감이 충분히 올라옵니다 탄력이 생겼으면 하는 요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잠시 머물러 주셔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 홈케어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번사용이 효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피부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눈가나 목부위는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스쳐가면서 사용해주세요 가족이 모두 사용하면 좋은 홈케어 기기니까요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저는 엄마도 이렇게 팩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셨어요 보관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물티슈나 티슈로 닦아서 이렇게 캡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고주파와 미세전류 기능으로 피부에 힘을 되찾은 피부 저는 요거를 한 2주 정도 사용했을 때 피부 내부에서부터 좀 탄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좀 느꼈어요. 이 탱글탱글한 탄력 그리고 피부 자체가 좀 맑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